부분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한 문제는 가장 먼저 정렬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정렬 학과를 기준으로 만약에 정렬 기준에서 학과라는 필드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학과라는 필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른쪽 위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학과를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확인 상단의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 그룹할 항목은 학과를 해 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해 주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대값으로 적혀 있지만 최대값은 2010 버전의 사용용어입니다 2016 버전은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최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나 최대값으로 나와도 그냥 최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합 쉽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해주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가 되어 있어도 되고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더 부분합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부분합 계산 항목은 기본 영역, 인선봉사, 교육훈련 3개를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두 번째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예제에 최대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대 값으로 나와 있는 건2010 버전이고 2016 버전은 최대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는 지문이 있고 최대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최대 값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뒤에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Ctrl C 복사해서 나머지 값도 Ctrl V 해서 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결과가 구해질 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에 통합을 누르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해주시고 참조는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추가, 추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행을 체크해주시면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에 맞는 자료값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왼쪽열을 체크해 주시면 컴퓨터 정보과, 컴퓨터 게임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의 내용에 맞는 값이 구해집니다. 왼쪽표에 보시면 컴퓨터 정보과와 유아교육과로 결과표와 내용이 다르죠. 그래도 자료를 유아교육과는 세 번째로, 컴퓨터 정보과는 첫 번째로 맞게 가져와서 정확한 학계를 구해줍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통합 기능을 사용하실 때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사용하시려면 참조하는 이표 3개의 범위가 반드시 결과를 구하는 표 4와 다른 시트에 있어야 됩니다 이표 3개가 다른 시트에 있어야만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